자 그렇다면 통합문서 간에 매크로를 복사할 수 있을까요 자 A라는 통합문서가 있고요 B라는 통합문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라는 통합문서에는 매크로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를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를 B라고 하는 엑셀 통합문서에다가 그대로 복사하고 싶다 라는거지 복사하고 싶다 자, 통합 문서 간의 매크로 복사. 자, 한 통합 문서에 기록된 매크로를 다른 통합 문서로 복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매크로는 VBE라고 해서요. 비 i 얼베 d 직 에디터라고 하는 편집기가 있고요. 그 편집기를 통해서 자, 매크로를 만들기 위한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자, 모듈 폴더에 매크로가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자이 모듈 표들을 복사해서 다른 통합 문서로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영업 계획 XLSM 음. 자 매크로가 적용된 통합 문서에 있는 매크로를 자 기본 01자 매크로 통합 문서로 복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문제 확인합니다 자 A에 적용되어 있는 통합문서에 있는 매크로를 A통합문서에 있는 매크로를 B통합문서에 복사합니다 자 그럼 따라가볼까요 자 현재 2018년도 영업계획 매크로 파일입니다 자이 파일을 열었더니 보안경고가 떠요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사용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왜 나타날까요? 자, 아까 매크로 할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엑셀에서는,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의 매크로 옵션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가 적용돼 있는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무조건, 자, 이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보안경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알림이 뜨는거죠 알림이 그러나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네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알림을 표시해 주겠다 두번째 옵션이 되겠지 자 나는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보안에 가시게 되면 아 지금 세번째 체크되어 있네요 디지털 설명된 매크로 제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 안하겠다 자, 지금 세번째로 되어 있네요 자, 확인 눌렀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를 실행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 옵션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문서에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매크로는 자 개발도구 탭맨 왼쪽에 가시면 자 비주얼 베이지 라고 되어 있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에디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에디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뭐 이상한 복잡한 뭐 수식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하지 마시고요 어 이거는 이제 별도의 문법 같은 것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왼쪽에 프로젝트에 보시게 되면 자맨 위에 거 vba 프로젝트 하고서 자 파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영업계 매크로 파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이 현재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열려 있는 엑셀 파일들의 이름이 다 나타난 거예요자이 지금 제가 클릭한 것들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열려 있는 엑셀 통합 문서들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2018년도 영업계획 자이 매크로 파일을 자 매크로 파일을 복사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매크로가 어디 있냐 자이 파일에 그 밑에 종속되어 있는 폴더들을 누르시게 되면 모듈이 있고요 모듈 안에는 영어로 모듈 1 이라고 있습니다 모듈 1자이 모듈 1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들이에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해서 우리가 매크로로 저,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쓴다는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2018년도 영업계약 영업계획 자 매크로 적용되어 있는 통합문서에 있는 매크로 파일은 모듈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옮기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기본 1-01 자이 엑셀 파일에다가 자, 모듈을 마우스로 드래그 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어 부, 붙여넣기 하고 싶은 기본 1-01 파일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자이 모듈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같은 거예요아 A라는 통합문서에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통합문서에다가 붙여넣기 할수 있겠구나 자, A라는 통합문서에 10가지 다양한 명령들을 가지고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을 매크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매크로를 다른 통합문서에서 똑같이 쓰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매크로를 다시 만들지 말고 A라는 통합문서에 매크로를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B라는 통합문서에 붙여넣기만 해도 우리가 매크로를 쓸수 있다는 라 거지 자 그것을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아 현재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 파일의 모듈을 클릭해서 자, 부, 붙여넣기 하고 싶은 파일로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 모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거로면 얘가 복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에디터에서 빠져나오시게 되면, 복사된 거예요. 자, 여기에, 매크로가 그대로 복사가 된 겁니다. 별거 아니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통합문서관에 매크로를 복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 과정을, 자, 밑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그 과정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자,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면서, 자,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자,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